그래도 아주 훌륭합니다. <웃음> <웃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요.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뵀네? 오늘 완전 번개 팀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삽 시간에 하는 진짜 번개 팀입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어, 여기 개소식에 참석하셨다가 어쩔 수 없이 <웃음> 번개팅을 하게 된신동부제독님 모시고 잠깐 시국에 대해서 또 신동보 제독님이 대한민국의 현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한번 우리 끝장북이 TV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제독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웃음> 이긴장하니요 <웃음> <웃음> <다시 좀>, 예. 다시 또. 예. 예. 근데. 재 제동님, 우선은, 아, 제동님께서 대선 출마하실 때. 예, 예, 예. 그 대선 출마하실 때, 예. 그, 출마 선언. 예. 또, 그 포부. 이런 것 좀. 아, 예. 잠시도 <웃음> 소개해 주시면. 예, 예. 그 뭐. 가략히 그 제가, 제가 저 소개를 드리면은, 네. 제가 7월 27일, 예. 그날휴 퓨전 협막 매전 날이잖아요. 아, 예, 예. 그 성전 기념일,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는데, 예. 그날 택해가지고 국회 예. 소통관에서 예. 그 제1 0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하면서 그 출마 선언에 그 지치를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수, 위대한 대안입니다. 정정당당 대통령.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제, 내건 아. 표예요. 아, 예. 출마선언문에, 모두에. 아. 그리고, 어, 제가, 제2의 박진희 대통령이 되겠다. 예. 그래서, 어, 공약 16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출마선언문에 뭐 다른 배선 후보들이 그공약을 종합적으로, 예. 어, 위례비전 포함해서, 예. 제시한 분이 거의 없어요. 예, 예. 흔 예. 완전 허당이야, 허당. 예. 그래서 저는, 공약 그, 출마 선언을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도대체 어떠한 나라를, 예. 어떠한 그 정책을 가지고, 어, 특히 자유 외국 국민들의 그 수근을, 배제할 예. 것인가, 그걸 제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기치를 내는 게, 위대한 대한민국, 정정당당 대통령. 그러니까 네. 제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민국이에요, 위대한. 그게, 그러니까 지파에도 잘 통일국가. 아, 어, 그럼요. <웃음> 위대한 대한민국.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정당당 대통령. 하도 대통령들이 엉터리 짓을 말이 하니까. 맞습니다. 입만 열면 예. 자꾸 거짓말하고. 예. 그 다음, 대선 후보들 몇 면도. 예.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별 구분이 안 가요. 예. 오히려 더 심한 사람도 있고, 예. 더 나쁜 놈도 있고, 예. 조금 나은 놈인데 막 그게 그거야. <웃음> 그래서 대통령부터 정정당당해야 되니까 진짜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 그걸 기치로 내걸고 제가 첫째 내쉬운 공약 열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은 이 국가 정체성 회복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무르신 국민들의 자부심, 네. 이게 완전히 그냥 대통령 보면 부끄럽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 자부심부터 회복시켜야겠다. 왜냐면 이게 모든 나라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국가가 영성하는 비결이 있어요. 네. 가장 기본이 국민들이 그 국가 지도자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마 천년제국이, 그 시오노 나나미 작가가 yeah, yeah. 로마인 이야기 뭐한 20명 썼지 않습니까? Yeah, 그렇죠. 그걸 한마디로 이어한면 그거예요. 로마 천년제국의 융성 비결은 로마 시민이, 로마 시민으로서 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그 로마 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 Yeah. 이게 있어야 국민들신이 나요. <웃음> 기백있는그 네. 그러면서 자유 각자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모여져 가지고 국가가 국민의이 생기는 거거든. 그 대한민국의 문제가 국가 정체성 자체가 무너졌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그냥 말살시켰다고. 네. 아, 심지어는 노무인데도 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국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연장선상이더 그냥 이 심각한 이게 해소되기 이, 때문에 이분도 빨리 복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략 철판이 오고 쭉이 여러 가지 공략이 있는데 어 지금 보수 정권이 이게 개미된 게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쉽다, 그건. 이 탄핵이라는 게 최근에 그 태블릿 PC 예? 그 완전 히 가짜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죠. 그런 식으로, 어 완전히 그 공작이에요. 정치 공작으로 이게 탄핵을 시킨 거란 말이야. 재없는 대통령. 이 예.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작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 그걸 공작 14위권을 내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왜 사회로 부정선거는 이걸 확실히 규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부정선거의 그 정가야. 정가범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도더 그, 그, 드러킹. 대권 조작해야 때 대통령도 예.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뭐 대통령 30년 친구 어?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려 청와대 18개 조직이 동원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경찰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당선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유죄를 받았잖아요 법원에서 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전력이 있는 정권이 작년 어,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을 안 지르, 그, 게 상당히, 감기적인 의심을 하는데, 너 부정선거 증거가 많이 드나버렸어 <웃음> 맞아요. 그걸 다 무시했다. 예. 아, 그, 대부분에서 말이야, 180일 내에, 그, 원래 그, 선거법 관련해서는, 예. 뭐, 1심, 2심도 없이 대부분에서 바로 판결하게 돼 있는데, 예. 180일이 아니라, 두배 넘게도 아직 판결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부정선거 이거를, 그, 지파, 지파, 지파, 지 하는 거거든. 예. 그러면 지금, 대선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치 언급이 없어.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그렇지. 그것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예. 이 문제를 또 아무도 언급을 안해요 깊이 해. 맞습니다. 원나성 유승만그 금국 어, 대통령과 박정희, 건대화 대통령. 예. 이 유지를 내가 확실히 개선하겠다. 예, 그래서 내가 예. 박정희, 제일 박정희 되겠다고 내, 내신 거잖아요. 그러시구 근데 이걸 굉장히,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대표적으로, 야, 저, 저, 민주당, 김, 문재인 정권에서 뭐 그거야. 뭐, 우리가 당연히,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웃음> 아, 우리 희망이 돼야 될제일 야당 국민의힘까지 굉장히 내 공약에 대해서 거꾸하게생각는거어 그렇죠. 아, 아주 불편한 생각이야. 아저 새끼 저거 저거 국민의힘에 등선 참여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예, 그... 그렇게 부담을 느낄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령님 말씀이, 제령님이 생각하시는 주장이 예. 우리가 이 아스팔트에서 4년 5년 동안 계속 싸워 오신 이 자유시민들의 주장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4년 내내 외쳤는데 <웃음> 그러니까. 말이다. 지금 문제는요. 그럼 4년 내내 그렇게 그렇게 정말 비공한논 눈이 오나 예. 그렇게 두부나 추구하나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제1야당 대선 후보가 예. 그 수고만 해결해야 될거 아니야. 바로 그거죠. 한마디도 안 해. 예. 한마디도. 야 부정선거 얘기도 그래. 안하고 박근혜 탄핵도 얘기 안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아예 언급도 안하고 예.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11월 5일날 그 국민의 그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첫 행보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요소부터 가야 돼. 예. 거기는 한마디도 안하고 무엇은 저, 저 김대중 노무현, 5 예. 8 9이나 가네? 예. <웃음> 야, 내 열받아가지고요. 누구? 얼마 전에 박정희 대통령 104주년 그, 저, 장신든요그 예. 행사에 저도 갔었는데, 예. 아, 그런 날은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메시지 하나 안 내네? <웃음> 야 제1야당 대선 후보가. 예. 그게 이게, 그런데도 또 뭐, 윤석열을 무조건 취해야 된대. 왜? 정권 교체를 하려면 방법이 없단다.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무슨 조선시대 노비가 아니고, 예. 노비 근성이 발표된 것들. 아, 그럴 수가 없죠. 대선 후보 다음 대선 후보가 저 정권을 교체해야, 예. 우리가 그 외치던 거, 그거 해결이 될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한마디도 안해 한마디도. 그러니까 노예, 와연, 진짜, 제동님 말씀대로 완전 노예 정신이 근성는 노비가, 옛날 조선시대 때, 노비가 한 70% 됐다면서요? <웃음> 네. 그 노비들, 그 근성이 제일, 그, 뭐냐 면은 주인 이식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평상 시에는 그냥, 안 보는, 주인 안 보는 데서 놀았대, 그 주인 한 번, 거기서 잘, 열심히 하는 척 하고, 네. 완전히 눈치 보는, 그 다음 주인 눈치만 보는, 그런 근성이, 네. 아직도 지금 현재 지금 문명국, 1 0 1 0권에 문명국 대한민국에 국민성이 아직 그게 남아있는가 하 진짜 의구심이될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애국 자유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외쳐온 것이 상식과 법치를 바로 세우자는 거였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상식과 법치를 바로 세우고 불법 탄핵과 부정선거를 밝히라고 하는 이런 자유시민들을 구구단체라고 매도를 하고 오히려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야당이 어떻게 보수 우파 야당이라고 할수 있느냐는 거요아니다 이게 그런 게 예. 아니야 아니야. 그저그래서 내가 윤석열 요즘 굉장히 비판을 이야기를 <웃음> 많이 하는데 예. 왜냐면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예. 우리의 이 응원이 예. 이수건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하는 거를 보면은. 예. 아니야. 예. 그래서 당신이 빨리 이걸 해라. 응. 음. 그러면 우리가 취지하겠다 예. 그거 하지 않는한나 보려 한다는 거지. 예. 보제할 수밖에 없잖아 보려 할밖에없다 우리가 보려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동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려할 수밖에 가지고뭐 어디 죽소죠 우리가 것도 아니고. 에 없죠. 우리가 보 우리가 우리가 요구하는 정권 교체 우리가 보려 할 수밖에 없죠. 우리예 보려 이 수밖에 없죠. 우리리죠죠그죠 예. 우리는 요구하는 것은, 이 상식과 법치가 무너졌으니까 이것을 바로 세우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것을 바로 세우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인데, 저들은 그냥, 지금, 문재인 당에서 국, 민의힘 당으로 정권이 바뀐다. 그러니까. 요것을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그 사람이 사람 그 사람이에요. 네. 네. 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의가 네. 그리고 내가 참, 아까 이제 대선 공약 중에, 다, 여기서, 소개를, 뭐, 시간상, 못 예. 드는데, 한 가지 더 있는 게요, 예. 북한 문제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거. 한 사람도, 예. 한 사람도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내내, 국민들 속이거든. 예. 비핵화 뭐, 1년 내에 한다, 뭐, 약속했다 하는데, 뭐, 하기는 뭐야 <웃음> 예. 핵무기가 더 늘어나고, 더 정밀화되고, 고도화됐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핵을, 이, 물에 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근본적으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 맹쾌한, 그, 해법과, yeah. 그다 의지를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Yeah.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해방을 시키겠다. Yeah.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각 해서 통일을 지향한다 이래 데 있잖아요. Yeah. 그거는 헌법상 대맹제예요한 yeah, yeah. 사람도 그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건 내가 대선, 그 공개이 내세운 야내임기 내에, 예. Yeah. 5년 내에 자유, 북한 완전 자유통일식입니다 네. Yeah. <웃음> 나는, 아, 나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다. Yeah. 내가 되면 가능하다니까? 네. Yeah. 그래서, G5 자유통일국 대한민국이야. 예, 예, 예. 그 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열겠다. Yeah. 이렇게 내수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어요. 근데, 한 사람도 그러한 전략적인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Yeah. 그때 의지는 아예 없고, 윤석열이 그런 얘기, 자유통일 한마디도 낸 적이 있어요? 북한 주민, 한마디도 북한 핵 그냥 누가 써준 거잘 모르니까 막 그냥 외워가지고 그래 보이잖아요 네. 보면 아나야저 막...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굉장히 이 불안해요. 바로 그겁니다. 네. 지금 이 정권뿐만 아니라 요 근래 들어와가지고. 진짜 북한 주민의 인권이나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입에, 입밖에 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헌법상 네. 북한 주민이에요. 우리 국민이야. 국민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동안시할 수 있나?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인데 아무도 입밖에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윤석열 후보 같은 얘는 뭐 이게 시대 정신처럼 공정정의, 뭐 상식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본인 자신이요 굉장히 그게 그리분 사람이에요. 네. 그 상식에서 굉장히 벗어난 사람이야. 왜냐면은 내가 며칠 전에 어제 그,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장례를 치뤘잖아요. 네. 아주 장기도 안정해지고 말이야. 네. 아니 그 화장을 해가지고 유해를 갖다가 집에다 다시 모시는 나라가 있습니까? 일반 국민이 어떤, 아무리 못 살고, 서민들도, 노숙자도 음. 화장한 그, 유해를 다시 집으로 가는 데 가는 경우가 없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거는. 아 대통령을 지내서는 그, 집에 다시 모신 거야. 그리고, 네. 약한달 전에 돌아가신, 그, 노,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예. 대통령도, 예. 장지를 못 정해가지고, 예, 지금 절에. 그 절에 그냥 모셨다고 예. 하더라고. 게 예. 그런데, 뭐, 저, 대통령도 조문 안 하고. 예. 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도 조문 안 한다. 뭐, 그냥, 뭐, 그 사람들이, 뭐, 원래 그러니까, 설사 억지로 이해를 하더라도요. 예. 야, 제일야당의그 뿌리잖아요. 예, 그, 그렇죠. 그 전두환 대통령이 민주당 창당에 그쭉이어지가지고 당민이 많이 바뀌지만은굉장 음. 국민의 뿌리가 해당되거든. 예. 거기 대통령을 갖다가 돌아가셨는데, 종천 한다고 그랬다고 뭐, 세 시간 만에, 뭐, 누가, 뭐, 조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문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저, 한 3일째, 그, 갔었거든요. 예. 저는 그, 조문할 사실 계획이 없었어요. 아. 아, 그거 아니다. 뭐, 뭐, 이러냐 어떻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도, 조문도 안 한다. 아, 내가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 가본 거예요. 가니까, 뭐, 야, 그, 뭐, 내가 카메라가, 뭐, 장사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빈소 입구에. KBS도 있고, 제가 보니까, MBC 그카메라가 거의, 거있 써놨더라고. 그 눈에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뭐, 유튜브들이, 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 제가 나타나니까, 완전히 무슨, 물만난 마치 고기처럼. <웃음> 와! 거야 인터뷰하자고, 한 말이 니다 아, 그래서 내가 무슨, 잘난 놈도 아닌데, 거기 그래서 뭐, 할말도 했죠. 근데 네. 내가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이 당신 말이야, 그 상식, 공정, 정의, 먹그리 샀는데, 이게 도대체 상식이 맞는 처신이냐. <웃음> 예. 아니, 이게 상식에 맞고 안 맞고, 이거를 떠나서, 예. 지금, 그래도 국가를 운영한다고 지금 대통령이 나온 사람이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뱉어놓고 참석하기, 조문 가겠다고 해놓고, 세 시간 만에 이걸 뒤집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니까 이거는 그렇게, 누가 조종하는 겁니까, 이거를?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어? 그러니까. 의사결정. 그리고 뭐야, 저. 자기 의지도 없이. 11월 5일날, 그 국민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예. 선대위를 구성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조문한 그날. 예. 일부 발표했다고. 예. 그 2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틀면요.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자기가 또 뭐, 연설, 수락 연설 도 했잖아요. 연설문 가는뭐안 되고. 짜다다다다 순대이만다 발표해 버려 돼. 예. 추락 연설 하면서 순대의 핵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발표하는 게 맞아. 아, 그 정도도 준비 안된 사람이 어디 있 아니, 그거는 응.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발표하고 싶어도 발표 못한 거예요, 그거는. 응. 왜냐면은 지금 야당이라고 자기네들은 지금 우파당이라고 자꾸 내세우고 있지만은 저는 그 생각입니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어 서거를 하시면서 응. 마지막으로 애국하시고 가신 일이 응. 우파 속에 숨어있는 이 좌파들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나도 그 생각했다 전두환 <웃음>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응. 자기가 묻힐 때도 없으면서 돌아가시면서 응. 응. 마지막 국가에 공헌하셨구나 응. 응. 확실히 알아라 어떤 놈이 저 진짜, 우, 응. 응. 응. 진짜 우파로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지금 어, 윤석열의 선대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발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 또 저쪽 진보에서뭐 방북회나 끼던 사람들이 그, 윤석열이 선대위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명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네.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대부분이 있군요. 예, 그, 드가 있고. 윤석열 본인이. 예. 박근혜 대통령 비율를 하고, 감옥에 네. 구속시키고그 다음에 뭐, 지까지 그냥. 예. 네. 경미 붙여가지고. 예, 칼제밭에. 못해린 장본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탄, 탄에게 탕자도 못, 못 고대는 거야. 원죄가 네.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래. 그래. 이게 지금, 이게 참, 남북 현주소습니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자꾸 우파라고 우기느냐 이 말입니다. 우파는 무슨 우파요 내가 보기에는요 완전 작파예요 <웃음> 예. 그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 시민들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짜 자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그 아스팔트에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는데 이 자유 시민들을 모조리 다 부정을 하는 자들을 왜 추종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저, 잘 아는, 그 뭐, 정당. 예. 또, 시민단체. 예. 자유 우파. 예. 뭐, 제가 네. 또, 관, 관여하는 데도 있고 하데요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요. 요즘 그, 그, 그, 그 집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마음에 안들게 왜? 실, 예. 큰 그룹에 서하고한 사람 도 특히 윤석열 후보 쿵쿵이 돼서 이런 방구 네. 반응이 없는 사람아 무조건 또 치셔야 된대. 네. 그럼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당신들이 그동안 4년 넘게 그렇게 투쟁한 걸 뭐를 투쟁했느냐. 바로 그거니그 문제에 억울이 있는 거니 바로 그거부니 그럼 맨날 뭐뜯들고 뒷부리 와서 소주한잔 마시고 말이야. 그래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음. 법치와 상식을 세우자고 했는데 음. 지금 자유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우리 주권이 짓밟히고 있는데 이것을 덮어두고 바로 세우겠다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그동안 가치 투쟁을 한 거란 말이야. 예, 네. 그 가치가 실종돼 버렸어. 바로 그겁니다. 같이 을 통해서 가치를 통해서 그 가치가 국인들 현재까지 그거는 요 예. 전혀 안 보여.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취재해야 된대. 예. 아니 그렇게 정신빠진 소리를 할, 할 수가 있나 이거야. <웃음> 내가 그래서뭐 뭐 카톡방에 예. 이건 완전히 핸드폰 노비근성이다 예. 내가 또 엄청들 공격하더라고. 에이 그래가지고 말을 못못 알아듣는지가 그걸또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해고 활동한다고 <웃음> 다 나름대로 그러시는데 그것도 예. 그게 뭐그 볼성 산나이게그할 수도 없고 아 저는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나고 간단히 하고 나와버렸어. 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웃음>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바로 봐야 될 것은 그거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전에 문슨 했던 것보다 앞으로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인지, 그렇죠.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느 누구도 아, 자기 주장을 한 사람이 없어요. 대선후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제 그러니까 공약을 네. 여야 여 여당후보까지 예. 뭐 야당 말고 많이 봤대요 예. 제일 많이 본 사람 뭐 최재형 후보가 제일 많이 봤다는 얘기 들리고 예. 뭐 윤석열 캠프는 다안 받겠습니까 왜냐면 제 공약이 굉장히 모범 답안이래 <웃음> 제얘해서 죄송합니다 힐프싹 아, 예. 가드렸으니까 아, 예. 근데 그걸 추장을 못하는 거예요 했다가는 당장 소속 정당한테 지적받는대요 그 다음에, 메이저 언론에서, 다 탄핵 동범들인데, 예. 박근혜 탄핵 공작이다. 이 규명이 하겠다. 이거 누가 보도해 주냐고. 아주 거북하고 불편한 공작이래요, 그게. 근데 그건 맞는데, 사실은. 예. 그게 맞는데, 예. 굉장히 거북한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지인 제가 있어가지고, 응. 음. 어. 왜냐, 그... 도둑놈 재발 저리는 거 있잖아요. <웃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 의지가 자기 주관이 자기 결기가 있어야 될 거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저 저, 전두환 대통령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그날 장례식장에서 네. 이런 여러 인터뷰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나 솔직히 나 인간적으로 별로 정이 안간다 네, 내가 그렇 네.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게 있다. 지금 문재인 자파 정권에서 주로 하는 게 포퓰리즘이잖아요. 예. 국민이 세금으로 뭐냐? 돈 뿌리고 막 네. 인기 위주로 억지로 억지로 지지 유지하고 하는데 그분은 반대였다. 전혀 포퓰리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 100년 대결를 내다보고 국가 이익이 맞으면 은 소신 있게 그 정책을 했다. 예. 그래서 그게 세계 그 당시에 10.1%인가요? 경제성장률 세계 1위야. 그 다음에 물가 안정시킨 거 말할 것도 없고 물가가 뭐 거의 저 거의 30% 가까이 올라갔을 때요. 심각히. 음. 음. 그런데 그걸 한 3% 잡았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경쟁이 높아지니까 외채도 거의 다 갔고 그 처음으로 돈을 빌린 나라가 구어 주는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니까 음. 복지로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지금, 국민의료보험 있죠? 예.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그때 이거 다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그 중추시야, 그 중산층이, 그때 본격적으로 행색됐다는 겁니다. 맞습니그러국가 그러니까 완전 안정화되고, 그, 그 안보상, 그뭐 안정, 뭐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엄청 안정이 됐버 거예요. 그게 지금 쭉 오면서, 그 뒤로는 막자아진거 너무 많아서 막, 계속, 그때 뭐 하는 거다 까먹는 거지. 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까지는 우리나라 산업화가 안정화 되는 이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네. 이 산업화가 안정돼야만이그 이후에나 인권을 그거는? 따질 수 있는 것이지, 네. 산업화가 의식주가 해결되기 전에 인권을 따진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데, 전두환 예. 대통령이, 예. 군 출신이니까, 예. 완전 독재를 하고, 주로, 주로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또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제일 정부를요, 민주적으로 운영한 정부래요. 예. 왜냐면, 맞습니다. 군이, 군이, 그, 저도 군에 오래 있었지만은, 그런 망관으로, 그걸 안 해요. 굉장히 여사 결정할 때는 합, 토론을 거쳐가지고, 합리적으로 그 결론을 도출해요. 아, 그럼요. 그 시간에 결정을 하는데, 예. 그 그게 그완전그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몸에 완전히 배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할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그 그때 그 근무했던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은그 당시가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와이스 네. 김민삼대통령 들어섰잖아요. 싹 없는 거야 왜? 그런, 그런 걸 해봤어야지. 예. 투쟁만 할줄 알았지 뭐. 근데 뭐 갑자기 투퀴시 하 결정해 놓고 몰랐지? 이런데요 그런데 그건 아마도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 가 없었다는 거지. 예 깜짝 깜짝 깜짝 정책, 예. 깜짝 인사 이했다고 근데 이게 이 좌익 세력들은 예. 좌익 세력들은 항상 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적을 공격하면서 음. 이 자기네들 세력을 키워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적이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있었던 5.18 실제로는 이 5.18을 갖다가 뭐 민주화 운동이니 뭐니 하지만은 지금. 재독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류학은 그 민중앙동 무슨 인류학입니까? <웃음> 그말그전도한대통 <웃음> 그 말대로 총기들고 이렇게 폭동이죠. <웃음> 제가 그때 네, 맞습니다. 그, 그 5.18은 네. 제가 잘 알아요. 예. 네. 제가 그 한국함대 사령관 옛날 그 당시 부관하다가 네. 제가 모시던 네. 한국함대 사령관님께서 네. 국가보훈처장으로 갑자기 발령났다고. 이 네. 예. 그렇죠. 대때그뭐 그 순식간에 하루만에 그냥 술어가가지고 뭐 다음날 9시에 취임을 하는데, yeah. 저번째 그냥 수행해서 올라갔어요 yeah. 다음날부터 공무원이야. Mm. 저는 뭐그 군복 입고 저 첫날을 출근했다가 <웃음> 취임식 군복 해군 그 근무복이 카키 있잖아요. Yeah. 그 입고 참석했다가 다음날은 양복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저한한달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계엄하에 했거든요. 그 비상국무회의를 예.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일주일에 두번 했어요. 예. 그전수행을통해가 옆방에서 다 들었지. 그 스피커라 다 나와요. 그때 주로 계엄사령관, 어, 이희성계엄사령관이 항상 참석했어요. 예. 비상국무회의 예. 주로 광주 그 당시 사태에 대한 그게 쭉 그냥 국무회의 논의되는데 실시한 논의다 알잖아요. 예. 그 상황을 완전히 그, 그 그냥 무장폭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디트리한... 그게 러니까 지금 민주화로 공답을 했는데 <웃음> 예. 그뭐 민주화 처음 그시초는 민족운동이라고도 할 수도 있, 있, 있어요. 있는데 그 과정은 그 민주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폭동이에요. 폭동. 왜냐면 근데... 4시간 만에 예비군 그탄약고 가요 예. 4시간만에 마흔 군데가 틀렸어요 예. 우리랑 외국은 무기고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 어디를 걸 알고 4시간만에 마흔 4개 소를 예. 다틀렸냐 이거야. 예. 그 다음에 그 아시아 자동차 그 그런거 아시죠 예. 장갑차, 장갑차 거. 탈취하고 그 다음 에 육군 24단 예. 박준병 예. 그 사단장이 이제 내가 또 나중에 또 1년 후에 예. 해군참모총장 수행 조건을 했거든요 예. 그때 박준병 그 사단장이 진급을 해 가지고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왔었어요 예, 예. 그때 그보관이저 저, 사안에 동계육사 예. 그래 잘 알죠 근데 아니, 24단이 정규 사단이 강주 시내를 진입하는데 톨게해서 차단해 가지고 그걸 섞격겠다는거 아니에요 예. 그거요 일반 시민들이 그. 이게 사단이 말이죠. 그무양으로 해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석격한다는 거는 그 민간의 음들을 못 내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 디테일한 뭐, 거는 제째 치고. 최고인하고 석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폭동이 아니고 있을 수없어요 디테일한 부분은 다치우고 네, 네, 네, 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욕을 갖는 게 그겁니다. 오일판에서 어떻게 무기고와 장갑차, 를 탈취해가지고 군인들을 습격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그리고 시청에다가 어떻게 그 많은 폭약을 설치를 했느냐?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수 없는 군사 작전이거든. 거기에 TNT를 네. 시청에 이 침발을 설치를 했다는이야 네. 저도 군은 오래됐지만 TNT 설치할 줄몰라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아 그러니까. 그, TNT 나 설치할 줄 해본 적이 없어. 어, 그건 완전히, 그. 어, 근데 포기약, 그냥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폭약 전문. 왜? 예. 그, 저, 그, 저 전문, 그, 부사관이 할수 있지. <웃음> 예. 장비를 못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다할줄 아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의문이 니고그 예. 다음에 제일 문제는, 유공자가 몇백명 수준이 가지고 오십 명이 넘다고. 그 예. 명단은안 밝히네. 예. 아니 우리 집에 나도 나도 국가에 그 국가 보안실에서 그 문패 달하고 그러거든. 예. 그 자랑스러우니까. 그럼요. 그, 그 사람들은 국가 용자가 불명예스러운지. 예. 안 밝혀. 그 밝히면 그것도 법 위법이래. 야. 공적 도 공적도, 공적도 못 밝혀. 그러니까 뜻하지 않사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에? 그렇게. 대통령이 서거를 했는데도 그렇게 푸대접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나라가 이게 지금 상식과 법치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저기서 뭐 이렇게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이건 완전 역장수 정권입니다. 역장수 정권. 그 광주 시민들이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광주에, 그, 제가 잘 아는데, 주동식, 그, 지역구, 당일 위원장이에요, 국민의. 예. 주동식, 그, 제3의 길 편집인데, 예.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광주가 제사의 도시가 됐다. 는 거예요. 제사의 도시. 그래서, 그, 그 뜻은, 맨, <놀라> 그냥, 과일 어, 5.18 가지고, <웃음> <추모제. 웃음> 그거가지고 그냥, 어, 제사의 도시. 그거 가지고 먹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게, 광주를 더 어, 제일 문제는 그 고립화 되어 있거든 그니까 러그 스스로 그렇게 고립시키는 거야 이거 왜냐면 나라가 잘 되려면요 이게 도시가 잘 되고 지방이 잘 되려면은 완전히 열려 있어야 되거든 지금 사회에서는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죽은 시체만 파먹고 있는 거예 지금은. 아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인데 한, 한 가지 또 노신기. 뭐 그분이 제일 우리가 잘 모르는 게개방이 개방 예. 경제 문화 이거 다 개방했거든. 그리 일본에 옛날 영국 영화 있잖아요. 다 수입 다이어리 시키다고 근데 극장에 막 영화업자들이 말이죠. 배행까지풀어놓고 그랬대요. 반대한다고 근데 그왜냐면 이게 또그 경제적으로도 외국산 수입 다이어 시키고 이런 거. 네. 와반대하고 그랬대. 아니, 국내에서 외국국기 들어온 것까지 경쟁이 안 되면 어떻게 수출 경쟁을 가질 수 있느냐. 네. 아, 네. 문화적으로도 어떻게 다른 나라하고 경쟁할수 있느냐. 네. 그때 개, 개방시킨 게 네. 오늘의 삼성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그 경쟁이 가... 그 다음에 BTS가 놓았다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문화가 개방되니까 와, 뭐, 외국도 막 국내에서 다 접하면서 거기서 노하우 쌓아가지고 경쟁을 력 갖춰가지고 또 세계화로 나가서 맞습니다 이게 그랬다는 얘기예요 뭐. 전두환 대통령이 다른 것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 그겁니다 개방. 개방하고 개방 통제를 풀어버리는 거 우리나라에서 그그 그, 그,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학교에 전부 머리 두발아두 발도 루 두루 두루 두루 두루 두루 지루 두루 88 올림픽 하면서 나라 개방했지. 그렇죠. 수입품 들어오면서 그것이 견, 견, 네. 경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경쟁력,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살아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국제경쟁력이 그러니까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 경제가 안정될 수가 있었는데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어 최고로 치는 이유가 뭐냐면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런 캐치플레이즈 가지고 <웃음> 네. 국민들을 단합시켰어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을 단합시켜가지고 올바른 길로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전두환 대통령 이후는 네. 모두가 국민을 쪼개고 분열시켜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그 갈등으로 정권을 잡고 있거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진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으려면 은 국민을 단합시켜야 된다 말이야 그렇지? 근데 단합시킨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열시키고 갈등 조장해가지고 네. 거기서 반사일을 얻어가지고 찍고 유지 응.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후보를 저거 찍기 싫으니까 이거 찍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 진정돼요 네. 그래서 참 아니 오죽하면 제가 제 대통령 출마를 했겠 <웃음> <웃음> 아니 쟤도 뭘 아니 오죽하면 이게 아니라 어, 지금 우리 자유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것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많으면 뭐해 자기 중심들이 안서 있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이제 마지막에 제 모습을 박으라는게 이제 종전선언이잖아요. 예. 이게, 이게 완전히 사기죠. 사기가아니고 위험하죠, 위험해. 아니,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저는 뭐 광화문이고 뭐 대한문이고 뭐 청와대고 어디에서든지 가장 지금 외치는 게 그겁니다. 종전선언. 하고 난 다음에 북계가 무력도반했을 때 막아낼 자신이 있느냐? 북계가 무력도반했을 때 제재할 방법이 있느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종전선언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이 사람들이요. 네. 그뭐 지난번에 또 워낙 또 반대의 여론도 있고 하니까 네. 에,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또험마가 치잖아요. 네. 이끼소리예요 종전선언을 딱 하는 순간에, 네. 유행, 유엔군 사령부가, 네. 네? 네. 생겨가지고, 네. 그게, 그, 처음에 무려 유교전쟁이 발발해가지고, 네. 어, 그게, 유행군 사령부가 구성된 게, 6월 25일, 6월 18일 경이 그렇게 요 예. 그게 제 의안이 뭐가 있냐면요. 유엔군 사령부 설식이 나논다고 예, 예. 네. 자, 종전 선언을 알려주잖아요. <웃음>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예. 제일 문제는 유엔군 사령부가 계속 존속할 근거가 없어져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유엔군 사령부하고 동무, 동무. 당일 잡아서 종전 선언해서 유엔군 사령부 해체해라. 예. 왜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 유엔군사령부 주축인거 뭐 주한미군이잖아요. 나가라 이거야. 네? 네, 나가면은 그, 대한민국이 이제 망하는 거요 그래서 말씀인데 아까 그 화면 잠깐 좀 띄워주실래요? 이게 종전선언을 얘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종전선언이 유엔군 사령부 특히 유엔군 사령부를 구성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기를 지금 또,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목표지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요즘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동해에서 대한민국의 동해에서 네. 지금 여러 차례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제일도 근해에서 마찬가지로 네. 중국과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지금 저는 그런 의문이 들으면 여기에 보시면은 요렇게 했을 때 일본을 빼고 나서 빼고 요렇게는 완전히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여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여기에서 군사훈련 하면 이안에 있는 주한미군은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는가 그러 <웃음> 예, 지금, 보면은. 유엔사, 호반기지하고 일본에 여섯 개인가 있거든요. 예. 그 완전히 그냥 딱 중간에. 차단시킨 데... 거지 않습니까? 또 이게 꼭 옛날 그일 전쟁 때. 예, 예. 러시아 발칭함대가 이리 올라왔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일본 연합함대가. 예. 우리 진해항에 있었어요. 예, 예. 여기서 이래가지고, 아. 여기서부터 교전이 일어났다고. 예. 소위, 서시마 해전이라고도 부르거든. 예, 예. 뒤에 예, 예. 여기서부터 계속 울릉도까지 쭉, 그, 해전을 했다고요. 예. 그래, 발전하는 게 개멸됐죠. 딱, 뭐 이제, 그고 또, 항목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이제, 뭐, 해수면이, 해수면이 높아가지고, 이게 정말 배가, 한약이가, 특히 잠수함이 한약이가, 어 쉬운 곳이 몇 군데 없다고 하더라 말입니다. 근데 여기를, 여기 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러시, 중국이 어떻게 동해까지 와가지고 훈련을 할수 있는지,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어, 중국하고 러시아가 여기서 지원병력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면은, 주한미군은 굉장히 위험할 것이고, 그럼 이거는 미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할것 같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종선선언이 되면 은 예. 주한비군 나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예. 그러면 다그완전 고립되는 거예요, 지금. 예. 남기고. 예, 골, 어. 고립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뺀다는 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빼는 것이 주한비군을 빼는 것이 아니, 그럼 자파들 그냥 있겠어요. 종선선언이가조 주한비군 출세라. 모르는까 빠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 저는. 1999년, 2000년에, 워싱드시에 예. 그, 미국 국방대학교가 있어요. 예. 그게 National w 라고 제가 거기서 1년 예. 공부를 했는데, 예. 뭐, 배학관도 하루 있고, 국무성에 가서 우리가 하루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 국무성에, 보고서가, 예. 이게, 특이한 그림이 있는 거야, 이 그림이 노는데요 예. 그 옛날에 애시슨 라인 있죠? 예, 예, 애시슨 라인. 그처럼 예. 이렇게 쭉 끊어서, 예. 뭐냐면은, 어, 미국의애에애시슨 라인이 극동 방어선에서 한곳 뺐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북한, 북한 정권이 남침에 비밀이 된 거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2000년에 미국 우성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니까. 예. 이게 장기적으로 미국이, 에, 한반도를, 예. 엣지슨 라인처럼, 방위, 예. 국군 방위선에서 방이, 제외할,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야. 나 예. 그거 깜짝 놀랐어. 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완전 엣지슨 라인이거든요. 종전선은 어, 되면 엣지슨 라인이 끊이지, 다보이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웃음> 이것을 미리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전쟁 연습을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예. 그러면은 미국이, 미국이 저기에서 저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상황인데 조한미군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것이죠. 미국으로서는 좀저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인질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 굉장히 그좀그 그, 그 불행한 네. 그 미래를 또안 뭐 보라는 좀 만회 하나 대비. 아, 그럼요안 보는 만회 하나, 하나 대비가 있는데. 예, 제 생각으로는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종전선언 안 돼. 아, 당연히 안 아, 되죠. 종전선언이 성사될 수가 없고, 네. 따라서,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게 확실하고, 네. 만일에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종전선언이 불행하게, 대실화 돼서, 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생기면요, 대한민국 그때부터는 완전히 망한다이렇 네. 보시면 돼 왜? 제가 어제 여러 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미동맹이라는 거는요, 대한민국을 떠받은 힘의 원천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라고, 예? 대한민국 지대학 기둥이에요. 전략적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 전략적 중심이 와야 되면 그 나라 망한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래 네. 보시면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그, 그, 미군 때문에 우리가 남침해서 막아내고, 그동안 쭉 경제 본영, 모든 게 해가지고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동님,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종전선언이, 얘네들이, 저것들도 종전선언이 안 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다니거든요. 네.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네. 그거는 앞으로는 종전선언을 외치면서 뒤로는 지금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 동해, 동해하고 제주도를 완전히 휘감고서, 완전히 저기를 장악을 해버리면은, 음. 장악을 해버리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조이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말입니다. 음. 그것을, 그것을 노리고서 종전선언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음. 그, 그럴 수도 있겠지. 예.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음. 너무 그렇게 이제, 에, 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웃음> 아니 <웃음> 안보는요 음에 하나입니다. 맞아, 맞아. 저는 요번에요번에 그 청와대 안에 청와대 안에 문재인 딸이 거기서 1년 동안 거주했다는 거 아시죠? 예. 문대. 예. 그러면은 제동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좀 그렇죠. 공짜로 사는 거죠. 어, 그냥. 출, 출근 안한 딸이야, 가족이니까. 출근 한 딸이 그 예, 예. 10년 넘게 됐는데, 예, 예. 다시 그, 그렇게 하는 건 좀, 안 맞죠. 그 대법원장도 그랬던 거예요 대법원. 아니, 저는요. 아니, 이놈들은 완전, 이놈들, 완전 도둑놈들이야. 저는, <웃음>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관사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은, 저는 그 생각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 보안사고라고 봐요. 보안 문제도 있죠. 예, 네, 보안사고. 아니, 음, 가장 큰 것이 보안사고라고 봅니다. 음. 왜,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이 딸은, 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딸은 이민을 갔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요? 네, 태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 이민이, 이민을 갔나? 예. 네. 일시 거주하러 간게 아니고. 일시 거주가 아니고, 음. 처음에 태국으로, 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가, 어, 안 좋아서 태국으로 이민을 간 건데, 이민을, 자기 편의에 따라서 이민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치. 대통령 따지고 목을 떠나서, 그건 자기 편의에 의해서. 보죠. 이민을 가서 외국인인가? 북쪽이 그런 대 아닌 거 아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중국적이죠. 이중국적. 음. 뭐, 아니, 그건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 편의에 따라서 외국으로 갈수 있는 사람인데, 네. 청와대는, 청와대는 대한민국 최고 기밀을 요하는 보안장소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고 듣고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은 다 보안 상황이고 그럼 거기에서 1년 이상 지냈다면 은이 사람은 이런 어 성격 이런 이런 국가만이라면 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로 유출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렇게 이뭐 만에 하나 대비해야 되는데. 그럼요. 이건 그럼 분명히 보안 사고라고 보잖아요. 지금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음. 더큰 보안 사고 위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그 대변인은 이것을 따지니까 국민에게 야비하다고 했어요. 야비한 소리 하고 있네.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야은한 놈들 네. 아이고 정말 하여튼 내가 할수 없이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 할수 없이 아니라 할수 없이 가 아니라 뭐, 뭐. 어, 이건, 이건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런 확고한 욕심이 없으면 안 돼요 <웃음> 대통령은 저는 그런 대통령은 사람이 좋아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진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진짜 누구보다도 독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제 나름대로 객단 내린다고 내린 게그 출마 선언한 거아 <웃음> <웃음> 근데 출마 선언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예. 뭐 조직도 좀 있어야 되고 예. 뭐 자금 문제도 좀 뭐... 이제. 예. 그러니까 뭐 선거자금이 왜 필요한 거냐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는게 이재명이 그 선거자금 공개했잖아요. 예. 지난 번유주당 그 갱선 예. 27억인가 썼는데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아, 이거 돈안 써도 되겠다 싶더라. 왜냐면, 뭐, 지 개인 이미지, 뭐, 메이킹 하는데 8600만이나 들고, 뭐. <웃음> 머리, 뭐, 회식으로 하는데 뭐 들고, 뭐. 이야. <웃음>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전부 여론조사, 홍보, 뭐, 전부 이런 거야. 예. 그 뭐. 거짓, 야. 거짓 이미지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조작하는데 든 돈이야. 예. 뭐, 지, 저, 저 가뭐 조작할 거 없지 않습 아니, 요번에. <웃음> 요번에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 주지사하고 뭐 의원들 이렇게 선거가 있었어요 음. 근데 그중그 그 대형 트럭 음. 대형 트럭 운전기사가 운전하시는 분이 출마를 해가지고 하원의원에 출마를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음. 근데 그 사람이 쓴 선거 자금이 네. 100만 원이 안 돼요. <웃음> 그게 하원으로 됐어요? 예. 네. 모금은, 모금은 그 몇십 배를 모금이 했는데, 모금은 야, 됐는데. 돈 남았겠네, 그러면. 예, 네, 돈 남았어요. 돈도 남고, 하원에 당선되고, 그 사람이 쓴 돈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네. 그러니까, 선거 비용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전부 자기 조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는 보니까 그렇잖아 요 예. 완전히 이미지 조정하는데 돈을 다 들어갔어 예? 이미지가 뜨떳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우파당이라고 주장하는 이 야당이 아무런 진짜 대한민국의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요 네. 네, 국회의원들 솔직히 할 말이 많은데 네. 한마디만할게요 우리가 1895년인가요? 을미사인지있었잖요그 예, 예, 예. 맹성하고 시해된 거 그. 예. 그때 일본 낭인들이 요 군인, 외교관, 민간인뭐이섞해가지고 20명이 침입했어요 예. 밤에, 경북궁 다머리 가서. 예, 예, 예. 그 예, 지난주에 왜, 그, 거기, 그, 그, 그, 그 편지 공개됐잖아요. 그때. 그, 진짜 방송에서 참아, 그, 인용을 다 못하겠는데. 하여튼! 냉성항물를 그냥 칼로, 하여튼 시위를 하고. 예. 플러스, 그건 20명이 아직 못쏠 짓을 했어. 예. 그 아시죠 내용? 예 알죠. 그 얘기는 잠아못 하겠는데. 예. 문제는 그 당시 경복궁 수비대가요, 300명 300명 있었는데 2 0명은못 만했어요. 오히려 협조했대 궁구를 넘어 와가지고, 어, 저저저그 정도 그냥 모순장를 보이고, 그다음에 그저 왕자도 그피대기를 치고. 그맹사호 그 침소까지 침이돼가지고 그렇게 시해를 하고 또 모서짓을 어? 했는데, 300명이 그냥 장님이야 뭐, 누구 뭐 장님이야 모른 척 하든지 오히려 협조했대. 300명이 말이야, 우리나라 국기몇 명인가? 그러니까. 300명이죠. 그러니까 그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야, 4년 전에, 그의 5년이 다되가네 박근혜 대통령 누더가 예. 자기들 근무하는 저 국회의원에 관해 예. 그것도 1층 로비에 예. 출입구 지나가면 바로 보여요 예. 5일 동안에 전시되어 있는데 한 사람도 봐서 항의한 사람이 없단거야 국회의원 음. 그러면 내가 1895년 을미사벨때경북군 수비대 300명하고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하고 딱 5분의 1이 딱 되는거야 그때 그 벌금 얼마 내셨습니까? 예? 벌금 얼마 내셨습니까? 돈 많이 쓰습 <웃음> 행사, 행사 <웃음> 벌금 100만원. <웃음> 예. 그 민사 소로 배상이 또 들어왔다. 예, 예. 그림 그것도 뭐, 뭐 저, 예. 우리가 법정에서 그, 그, 그림 감정하자고 그랬거든요. 그작가 그 그림, 이구영 작가가 가지고 나서 와 예. 질문을 하는데 우리 변호사가 질문하니까 우 그림 그 어떻게 그린 거냐고 질문 하니까 난데없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나는 유한줄 알았다니까. 아, 유화가 아니었어요? 아, 그, 천만에 그거야. 이 그림은 유화가 아닙니다. 어. 아, 작가가. 응. 이, 이 그림. 그리고, 폭탄도, 예? 어. 라는 거. 이 그림은 유화가 아닙니다. 이 그림은 수성, 아, 어, 아크릴. 네. 수성 아크릴 그림이다, 이거. 네. 아, 예. 컴퓨터로, 어, 네. 합성, 한 네. 그림에 네. 수성 아크릴로 덧칠한 그림입니다. 아 이렇게. 아 전화. 아하. 그렇게 그거 하면 인터넷급걱 예, 예, 예. 컴퓨터 합성화, 수성 아크릴 이렇게 급정하면 음. 나와요 음. 큰 그림도 10만원 하면 돼 10만 원. 예. 근데 물에 1600만원 아니 근데 도면, 돈은 이제 돈은 둘째치고 저는 그거를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거입니다 지금 300명이 있었어도 국회 300명이 있었어도 그거 하나로그그 철거 못 시켰다. 철거 못 시켰는데. 막, 강이도안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내 같은 놈이 국회 그날 행사 초청받아가가지고 또, 강기면 국회의원 약속을 정해가지고, 겸사에서 갔는데, 네. 출입점 끊어가 당사원들 쪽에 딱 들어가니까 딱 그게 보이는 거야. 음. 지나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아니, 내 눈에 보이는데 그건 지나칠 수 어, 없죠. 그렇죠. 어때 안으로 떠밀뿌 거야. 네. 그러니까 참... 지금 지금 이이 이 달레반 패거리들이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 폭주하는 이 틈에 국회의원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제대로 추궁하고 따지고 했으면 이렇게 폭주를 못한다 이겁니다 저는. 안 되죠 자그 연장선상에서 네. 그 1월 24일에 그된 네. 예치 국회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게 음. 3월 10일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탄핵분이거요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 그 앞에, 뭐, 그때 누리다인 거, 한나라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국회의2 스물, 예술 아, 두 명이, 탄핵, 그, 그, 그 사람들 대부분이 또, 저, 윤석열 캠프 들어가 있네. <웃음> 야, <웃음> 야 그리고 근성, 그 누구죠? 근성동. 예. 이 사람이 그때, 그, 국회 법, 사위원장그 예. 탄핵소추위원장이야. 예, 예. 그리고, 헌재에다가 그걸, 초천이게 예, 보내니까, 헌재에서 예. 이게, 저, 뇌물, 이거는, 그, 뭐 유죄 판결이 되지 않으면은, 심의를 할수 없다. 응. 예. 원래 헌재법이 그래 됐대요. 예, 예, 그러면 그걸 각하시키면 야 돼. 예. 그거를 친절하게 고쳐와라 해가지고, 근성도회가 뇌물죄를 빼가지고, 올리 다시 올렸다는 거 아니야. 재심이 그, 그 의견도 안 하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그 탄핵 과정이, 그냥, 이, 이게, 쿠데타라고 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음, 그런데, 음. 아, 아, 모두가, 아. 모두가, 모두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 음. 지금 저렇게, 어, 행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이 것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어떤 의, 의욕을 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게 이게 좀.. 아 그놈들이 그니까 러 지놈들이 그.. 재발에 저.. 저.. 저.. 어? 그 지, 진리가 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 탄핵 얘기를못 꺼내는 거야. 왜? 다만 저는.. 그윤석일 그 본인도 네. 탄핵 이끌기 수가 없어. 지가 오고 탄핵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구속까지 시킨 장본인이 네. 네. 어떻게 탄핵이 잘못된 얘기를 하느냐 이거 그럼 면 자기.. 자기 부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불행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만약에, 뭐, 저 달래반들이 핵가닥 해가지고, 그냥,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 정지로 석방시키겠다 해버리면은, 야당에서 길을 쓰고서 막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만일에, <웃음>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나야. <웃음> 큰일 난 거야. 왜? 완전히 탄핵이 이거는 공격 딱 규명해가지고. 아, 그럼. 솔직히 윤석열이면 요 감수가 알 수도 있어요. 산 네. 탄핵, 아. 탄핵 이거를 불법 탄핵시킨 그 죄로. 네. 어. 그 구속감도 구속시키고 죄를 만들어 가지고 뭐 공개 경제공동체 예. 또 묵시적 청탁 이거 뭐 법전에도 없다며, 없다면서요 죄를 예. 예. 만들어 가지고 이런 장본님이잖아 이거는 바로 직권남용뭐 여러 가지 걸리잖아요 바로 나는 윤석열 바로 구속시켜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내가 혹시 되면 큰일 나지 큰일 나.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저것들이 죽을까봐 석방 시켜준다 해도 반대를 기를 쓰고 반대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야당 야당에서 지금 저, 저 공식적으로 석방 요구를 안 하고 있잖아. 이주석이부터. 예. 자, 오늘은, 납품. 예, 납품 오늘 은 사람이... 시간이 진짜 많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아, 어, 많이 지났어요? 거의 예. 한 시간 됐네. 예, 한 시간 넘었습니다. <웃음> 자, 할 얘기 많이 있는데, 아니 그래한 10분 정도 더. 10분 아직 제동님을 또 이렇게 우리 어렵게 모셨으니까 네. 예 아니 그날뭐 하려고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밤까지 할게요 밤까지밤까지 네. 6시 반까지? 아니 지금 7시니까 7시 반까지 어? 제가 그, 그제 어제 그, 네 어제, 어제 전화를 음. 받았는데 네. 그 제3지대 도대체 이런 석열이라지 안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범약권 예. 대선 후보를, 예. 단일화 해가지고, 그거 해야 되겠다. 코로나인데 예. 요 토론. 예. 죠 저, 저, 저 토론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 것 그리고 제가 뭐, 그래가지고 뭐, 야권이 잖아요 뭐, 뭐, 국민행명당의 뭐, 김경재 후보, 예. 뭐 등등, 뭐, 조은진 후보, 어. 딴 거래해서, 그 토론을 여러 차례를 하고, 예. 종편까지 토론, 을 하겠다는 거야. 예, 그 괜찮네. 그래서 이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예. 네. 단일적으로 이제, 그 만들겠다. 예. 네. 그래, 윤석열하고 나중에 또, 또 단일을 하겠다. 그런 뭐, 공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상당히 상... 구체화돼가지고할것 같은데. 아니, 이거 저는 좋은데요. 저는 그게 좋은데, 왜꼭 답이라를 해야 됩니까? 전해라 안하고 들어간 아니 단이라보다도 지금은 서로가 응. 서로가 자기 주장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그렇죠 그렇죠 남는 사람이 위인이지 그렇죠 그렇죠 뭘 자기네들끼리 야합을 해가지고 아 야합하면 안 되지 예, 야합하고 거래고 지금 자유경제 시기야 자유경제 그럼요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응. 모든 것들이 응. 지금 후보라고 내놓은 것은 자기네들끼리 야합하고 거래를 해 가지고 이걸 뽑아낸 거거든요 이러니까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상대방 욕하지 말자 상대방 비방하지 말자 같은 팀끼리 단일화 해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그러게 어. 자유 그 이게 아. 저 관건은요 왜? 그 자유의 보수 우파 에... 그 다음 참 열심히 투쟁해 오신 국민들이 응. 그 중심을 잡아야 돼요. 무조건 정권교체를 해서윤석열이는 우리가 투쟁한 거 하나도 들어준 것도 없이 저 사람을 통해서 구해낼 희망이 전혀 없는데도 응. 무조건 밀어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야.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나 그렇게 뭐 쳐야 돼. 그게 응. 아왜 윤석열 밖에 사람이 없어요? 응. 아 제가 뭐 어떤 유튜브 저뭐저제 n s 트 누가 그런데 윤석열 보다 제가 100배 낫다는데. <웃음> 그럼요. 근데, 유재민 보다는 제가 첨배 놨고 <웃음> 그래, 근데 그분들이 오직 답답하면. 응, 그렇겠죠. 그런 말씀을 아니, 답답한, 답답한 것보다도, <웃음> 답답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동민이, 조직이나, 자금이 없어서 이러는 것 뿐이지, 공약이나 모든 것으로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입니다. 자유 경쟁 시대입니다 서로 간에 치고 받고 하면서 싸우고 나와서 거기에서 살아남고 또 모든 거다 까발려서 거기에서 또 살아남는 사람이 이것이 올바른 사람인지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야합하고 거래하고 이래가지고 내놓는 이러니까 생선가게 두 군데에서 썩은 고기만 팔고 있는데 국민 보고 선택한 이거는 이거는 있잖아요. 음. 제한된 선택이에요. 제한된 선택. 네.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 국민들의. 음. 맞아요. 전부 나와서 치고받고 싸워야지. 진짜 생선 가게에 썩은 생선 중에 하나가 올라가 있는 거네. 네. 진짜 썩은 놈들이야. 쓰고 <웃음> 놈들이 그러니까. 데 아까면그 말씀 잘하셨다. 미국 뭐 하원에 트럭운 눈사가 됐다고? 예. 돈 백만원 쓰고? 예. 야, 그. <웃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보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지금? 아, 그렇게 되면, 자, 이게. 예. 그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의식은, 국민들 의식은 그런 분들 많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이 정치권들이 자꾸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맞아. 이재명이가 뭐, 저, 재난지원금을 뭐, 방역권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하려 그러다가, 국민들이 그 반대가 더 많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 저, 저, 공약 철회인 거 아니야. 그, 저는. 결국 국민들이 의식이 바꾼다니까. 예. 국민들 의식이 바꾼어요 단지 그거 하나 예요 예. 공짜도 안았겠다는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아, 내공약 중에 공짜 문화 건성도 있다. <웃음> 공짜 문화 건성. 지금, 공짜 문화 건성. 근절, 이래 돼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돈을 주겠다 하는 거는요. 얘네들 생각은, 얘네들 생각은, 국민들이 지금 넉넉하고 살기 좋은 줄 알아요. 자기네들이 지금 수탈하듯이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액이, 세기, 초과 세액이 거친 겁니다. 나요 수탈하듯이 뺏어가가지고 지금 세금을 많이 거둔 건데, 이것이 국민들이 넉넉해가지고 많이, 세금이 많이 거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못뭐 주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요. 네. 제가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은, 공정문화 건설, 그, 저, 문화 건절, 아, 네. 네. 어, 포퓰리즘 추방 이런 게 들어있어요. 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굉장히, 어, 체험한 게 있어요. 군대에도 포퓰리즘이 있거든. 아, 그런데군들한테만 그 눈치 보고, 그 인기 영합적으로 그 지휘하는 부대가 있어요. 예, 예. 그런 지휘관 있어요. 항상 다 있어요. 아니 그럼요 어디 가는 아이. 대부분 그런 부대 가면 완전 부대가 전투력이 예. 거의 빵이야 빵. 예. 그 전투를 해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 완전히 그 정신이 문드러져 가지고 예. 편한 문화만 익숙하고 지휘관이 부하들 눈치를 보니까 부하들이 지금부터야 예. 말도 안 듣고 뭐 그러니까. 본론을 강행 시킬 수도 없고 이거 완전히 전투력이 안 돼. 그런데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했거든. 그냥 작살해버려요. <웃음> 아, 그러니 내가 저, 대령 때, 그 상한학교 그 신도 연대, 연대장을 했거든요. 군육, 군육을 총 책임지는 자리지 그리고 주로 신도도 훈련시키고 뭐 이런 거거든. 내무시활 네. Yeah. 그 상한학교는 그 학과 성적만 안 해요. 어, 전형교육을 지향하기 yeah. 때문에. Yeah. 졸업 성적이 학과 성적이 60%고요. 예. 나머지 40%는 내한테 달렸죠. 어, 그럼요. 즉 <웃음> 그게, 그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생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제가. 음. 왜? 자기들 주로 괴롭히는 놈이 음. 내, 내, 내니까. <웃음> 그래가지고 제가 뭐 미국 국방대 오컬리지저 졸업하고, 그것도 그런 파일이 났어요 모교의 예. 생도들 분유하는 것도 굉장히 명예로운 직책인데, 하여튼 뭐, 그, 겨우 오래서 간 것도 아니고, 발행도 갔는데, 가보니까 이거 완전 개판이야, 생도들 난, 옛날 생각만 하면 안 되는데, 딱 보니까, 그, 점심시간에 그 교장 스리스타, 예. 하고 이 지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교수부장도 있고 하는데, 계속 그런 내가 부임한 지 미,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생도들이, 그 교수부 수업 들어오면 계속 존다는 거야. 음. 꼭 내보고 내보고 들어야 지 <웃음> 내가 군육을 어, 잘못해서 요소들은 가르치기만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생고들 생활 자신이나 이런 거 전부 다내 내 책임처럼 돼 있거든 예. 꼭내 들어라는 이야기 같아 예. 자꾸 기가 간다했잖아 그래도 매주 목요일 저녁에 정규 훈련이 있어요 첫주첫주딱내부임만첫 예. 첫 주인데 비가 장때 같이 내렸는데7 월달에 장마비가. 예. 내가 전투복을딱 입고 나가서 그련 직접 시었어요그 예. 생도는 영병장이 막, 이 스피커 잘 돼가지고, 전사과생도을 다, 이래, 이래, 이 내가 딱막이크고 줄마주고, 저, 며, 며칠 전에 부임한 놈이거든. 그럼 내, 내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야, 국민들이, 생도 여러분들, 저, 교수님 가서 수업 중에, 그리,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내 그, 저, 저, 알리면은, 당장 상한 학교 폐쇄하할 거다. 그러니까, 어 마지막으로 내가, 저, 처음이자 마음정관로경고한다 일체 교수 부 가서 졸지 마라. 한 명이라도 졸면 훈련은 매일, 매 한다, 매일. 그래가지고 내가 4시간 훈련시켜. 지금 집집 4시간데 그러니까 생도들이 네. 아이고 이제 행복 끝났다는 거야 <웃음> 이상한 놈 그때 내가 한데만해뱀이 박통이야 잠깐만 네. 안경끼놈 낮에 보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딱 이러보니까 완전히 박통같은 놈이 한놈 나타나더만은 음, 음. 자기들 이제 행복 끝났대 저기들끼리 그랬대요 그렇게 가혹하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중심이 좋고 싶 했는데 근데, 불례안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하기 그, 고칠 것도 많고, 그래. 엄청 개선해 줬어요. 지금 생도들, 이 복장이 아주 멋있어. 엘카도 크게 봐가지고, 막, 얘기도 막, 폼 나게 다 해주고, 어 식당도 완전히 개선시켜가지고 막, 내킨에 막, 이제, 개인, 그, 이제, 내 피인 태구리 막 이런까지 다 시켜 줬다고. 그냥, 그래. 품위있게 하고, 막, 해서 다 해줬는데, 어 딱, 근무를 끝날 때, 내, 내 자네에서 미안합니다. 최근도 좋은 편지를 나한테 다 보낸 거야. 왜냐하면은 인기 위주로 근무하는게 아니에요. 딱헤고보면 진심을 알게 돼 있어. 이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인기가 좀 없더라도 우리를 진짜 위해서 그 헌신한 것인지 다 알아요. 그래, 그러면 그 나중에는 뭐야? 엄청나게 따르는 거야. 그래까 그러니까 힘들게 하면 정말 어? 가악할 정도로 고치고, 치고 잘못되면 고치 주는 거야. 그리고, 항상 소통하고, 어. 근데, 군대는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요, 그렇게 해야, 이게, 저, 강한, 강한, 부대가 되고, 전투에서 이기는 부대가 되지, 부하들, 그, 저, 그, 암일한 거기에다가 여합해가지고 하면 완전 히 망가뜨린다니까, 국가도 마찬가지라니까? 국민들 뭐, 편하게 해주고, 간섭 안 하고, 뭐, 그냥 뭐, 돈 많이 주고 오면 좋죠? 그때는, 근데, 나중에 다 욕한다니까? 완전, 완전 국민성 뱅들리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대신에, 다수 인기 없더라도, 진짜 국민들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어? 경제도 부흥시켜가지고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희망있게, 집값 어? 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 자기가 월급 좀 모아가지고, 뭐, 집도 좀 마련할 수 있고, 장가 가고, 애 낳고, 이렇게, 그 가장, 그, 평범한 삶이잖아요. 그 자체를 국가가 보장 못 하면서, 말초신경만 영합해가지고, 돈 주고 말이야, 공짜도 주고. 그, 처음부 지금, 국민 1인당, 그, 저, 빚이 2천만 원이 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국가, 저, 저, 문재인 정권에서, 어? 국가 부채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희망을 다 뺏어갔는데, 뭐, 나중에, 나, 나중에 문재인 정권 꼭, 그, 감옥 갈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서부터, 공짜는 양재물도 마셨어요. 공짜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공짜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공짜, 공짜 문화 근절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보세요. 요즘에도 전, 요즘에 보면은 화두가 그겁니다. 기사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무슨 여성들에게, 젊은 여성들에게 뭐 임대 주택 한 달에 16만 원인가? 요것만 주면은 그냥 임대주택 준다고 임대해 준다고 아, 그... 요즘은 요즘은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주길 바라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북한도 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자기네 국민들 인민들 쌀도 제대로 못 주고 있어요 알아서 해먹으라고 그런데 국가가 어떻게 모든 국민들을 다 걷어막이고 살린다고? 그럼 어른 사람 그래 이제. 그냥 네. 진짜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네. 그, 그 사람들만 독립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살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바로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 지금 이 좌빨들이나 정부는. 무조건 국가에서 다 해주셔. 국아 나는 이, 이 진짜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모든 시민단체들이 나와가지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돈 달라, 돈 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거예요. 노비 근생이아니었어나는 노비. 그렇죠노비근생 그리고 국가는 그런 것만 해주겠다고 또 그것만 그러는 거예요. 살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줘야지 서로 그렇지. 경쟁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지요. 경쟁 당당하게. 그럼요.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이표표 풀리즘에. 그래도 표 풀리즘. <웃음> <웃음> <표플레즘에 웃음> <웃음> <완전히, 웃음> 예, 표. 표에요, 표. 포가 아니라, <웃음> 표풀이죠 표에, 요표줄 때만, 이런 적은을 하는데, 여기 게 너무, 너무, 이렇게 길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통제에, 네. 통제에 너무 길들어졌어요. 지금, 저, 저, 한, 뭐, 한 100일 남았는데, 3부 네. 대선까지요. 네. 어, 국가의 존망과 운명이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음 정권에서 할게요. 네. 완전히 국가 개조를 해야 돼요. 네. 국민의식부터, 예, 완전 혁명적으로, 아까가 예. 다시 재건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재건을 때, 냈는데, 예, 재건. 그래서 말씀인데, 재, 재건, 재건설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인데, 이번 대선이 온전하게 치러질 수 있을 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그, 정권 교체를 해서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이, 예. 대통령이 만들, 었을 때, 네. 국가 재건이 되겠느냐? 안 되죠.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원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손, 손, 그, 자기가 전혀 손댈 수 없는 네. 원죄 때문에, 그게 너무 핵심이 있어. 그래서 안 돼.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전략적 그 지도자로서의 소용이 없어요. 네. 실력이 없어. 네. 한마디로 검사한 것 밖에 없어. 그, 저, 윤석열이 네이버 한번 치보세요. 전부 검사야. 검사, 검사, 검사.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경험이 없어. 아니, 그거는 둘째 치고, 요번에 전두환 대통령 서거 하시면서 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조은 가겠다 하고서 몇 시간 만에 그냥 딱 뒤집어가지고 안 간다 해버 이거는 벌써 이건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자격 상실이에요. 맞아맞 네. 어떻게 하지? 자기, 자기, 못하고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주대요주대만주대대로 <목소리> <춥대 내려오고 목소리> 못하고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고 이게 무슨 팔랑기도 아니고 <목소리>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가 아니 아니겠다 안 안되겠다 그냥 그만해라 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까 소고 또 이제 명은 더한 거지만 이재명은, 뭐, 이재명은 뭐, 아예 거어나 같이 뭐, 그런 차도 없어요 걸은 대장인데 뭐조동 대장 아니요 아무리 문명국 10위권 국가가 예, 동의서 도둑놈 대장을 뽑아요. 아 그러니까, 걸어놓고. 북한도 대장동, 대장동 도둑놈 대장이잖아. 같이 해먹자고. 뭐. 그래. 지금 그 저거 하는 같이 해먹자고. 양에다가 그래. 네. 뭐, 뭐그 다음에 뭐, 뭐, 뭐, 하여튼, 뭐, 많잖아요. 그거 뭐.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뭐. 그겁니다. 지금 대선이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가 낫다. 응. 또, 저에 저녁, 젊은 애들은? 윤석열 줄바에는 이재명 찍는다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는 놈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윤석열은 또 후보는 왜또 자기 부인은 한번도 등장을 안 했어요? <웃음> 부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웃음> 부인 얘기 나 봐야 나 봐야 뭐 되게 될게 없다 이거 아니야? 없는다는 <웃음> 아니, 거지. 뭐, 내가 뭐그그 그, 난... 그, 그, 그, 그쪽이나 그쪽이나 저쪽이나 그뭐부인안 그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본인들 상대로 본인들만으로도 벌써 이건 수준 미달이에요. 이 판에 빨리 진짜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은 네. 저는 이번 대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대선이 없으면 어 못해. <웃음> 문제가 그거네요. 문제가, <웃음> 우선은, 아니, 부정선거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도 아닙니까? 아. 부정선거 붙여도 안끝내는데 뭐. 아니, 붙 그러니까, 부정선거 붙여도 안끝내는데이 상태로 선거를 하면은, 이번 선거는 제대로 될 것이라는 그 보장이 어딨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 대선 때도 뭐, 장난치겠지.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 부정선거를 빨리 바로 잡자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개표 고 그다음에 사전 선거 예. 이거, 이거 다 없애 버려야 돼. 아 글쎄요. 그냥 이게... 그냥 투표를 수기, 하고 예. 바로 그 자리에서 다까아 버려야 돼. 예. 왜냐면 엉뚱하게표못 집어 렇게 또는 전자적으로 장난 못 치게. 응? 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느 누구라도 후보라면은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고 국회의원들이라면은 지금 부정선거부터 빨리 이게 바로잡자고 나섰어야 되는데 안 나선다는 거죠 지금. 근데는 대선 후보 지금 아무도 주장 안 하고. 그러니까 대선 후보도 없고 정치권에서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웃음> <웃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니까. 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렇 그런... 근데 이거는 벌써, 벌써, 대법원에서 벌써 작년에 이건 벌써 바로 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부터 해산시키버려요. 예. 군수님 젊어지고 왜 저. 아직도 안잡고줬 아직도 안잡지 완전 찹밥그래야 하는 게 확실한데. 예. 웃기는 놈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그냥 나라를 망쳐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손볼 때 하나,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완전히 혁명적으로, 음, 어? 음. 국가를 개조해야 되네. 네. 근데 혁명적으로 국가를 개조해야 되는데, 혁명적으로가 하려면은, 음. 대선을 제대로 해야 혁명적으로 할수 있는데, 대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음, 지금 당장 의식 혁명을 해야 됩니 그럼요, 지금. 지금 바로 들고 알았습니다. 일어나서 네. 부정선거, 바로, 부정선거부터 바로 잡자. 이거부터 했어야 됩니다. 네, 된다, 맞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 <웃음> 자유의국시민, 국민 여러분, 우리 저 동선님께서 지금부터 국민 혁명을 해야 된답니다. 특히 국민 의식부터 혁명적으로 바꿔가지고, 네. 어, 대선에 대비해서 진짜 대통령 다음 대통령을 다음 대통령 때 선출해서 예. 중공 개최를 하고 그럼요. 그래 국가 혁명을 중국가로가져해야그그 얘기지 않습니까? 오그거 결론이네. <웃음> <웃음> <웃음> 예. 그럼 뭐 떨어져서 잘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한백 <웃음> 분.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라고 자, 이거, 자, 이거 자, 한다고 달, 한다고 아,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제 <웃음> 어, 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